됐나? 안녕 뭐죠? 내가 왔습니다 안녕. <웃음> 안녕 안녕 안녕 있었어요. 안녕. 안녕 안녕. 아 이런 중이었구나. 시험 시험 공부하다 떨어졌다고. 왜 그랬어 점심은 먹었지 카레라이스 먹었어 오늘은 점심 먹고 음, 방금 한 시간 전인가 한 시간 전에 밥 먹었지 배불러 수업시간에 몰래 듣다 걸리면 어떡할라고 음. <웃음> 그래도 이제는 밥잘 먹구나 밥잘 먹지 이제는 그래도 <웃음> 교수님한테 걸리면 내 탓이라고? <웃음> 그게 그게 내 탓이지. 걸리지 마. <웃음> 걸리면 걸리면 이상해져. 덤벨? 아! 덤벨 로 안갖고 왔는데? 그냥 그 뭐냐 일본 측에 부탁드려가지고 덤벨 5kg 2개랑 10kg 2개 부탁드렸어 그래가지고 일본에서 준비해 주셔가지고 운동하는거지 아 이번에 신곡 어떠냐고? 내가 그거 때문에 이제 그거 준비하면서 다이어트를 진짜 뭐라, 뭐라 해야 되지? 그거 준비하면서 다이어트를 이제 미친듯이 했지 서리한 7, 8 k g 빠지고 지금은 모르겠다. 그래도 지금 잘 챙겨 먹어가지고 아마 다이어트 좀 붙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 당시에는 진짜 너무 말라가지고 바지 몰 입어도 크구마 바지 28 입었었는데 음 그래가지고, 야, 그, 뭐야. 이원 신곡, 이제 우리 컴백하는 게 떴지? 뭐, 그거 때문에 엄청 엄청 감명을 했지. 이번에는, 음, 진짜 빼가지고아 어 내가 진짜, 7, 8kg 빼고 하루 전날 막 하고 막단술를 하고 하니까 막 머리가 막 돌더라고. 뭐래. 막 눈이 막 흐려지고 가끔 한 번씩 모은 게 없다 보니까. 아 근데 지금은 다시 좀 그래도 그때보다는 아니라서 괜찮아. 잘 챙겨먹고 있지 그래도 <웃음> 단기간내에 살을 7kg, 8kg 이런식으로 좀 급격하게 빼는 건난 트고나한테 비추천합니다 비추천하는게 진짜 죽겠더라고 살칫하다가 이게 정신을 한번 놓는 순간 이제 끝인 것 같아 그거는. 아, 진짜 춤출 때 너무 <웃음> 춤출 때 너무 힘들더라 진짜가. 단기간 다이어트는 진짜 하는 게 아닌 것 같아. 하려면 좀 건강하고 완전하게 하는 걸 추천할게 난 허다 죽을 뻔했어 진짜로 사람들이 나오고 서있는 시체 가다 있었어 그 정도로 얼굴에 생기가 없었어가지고 약간 몸을 상하게 하는 약간 느낌이었어가지고 몸을 막 몸이... 아, 뭐라 해야 냐 버려가는 느낌이랄까? 어쨌든 그래서 다시 열심히 먹으면서 운동을 하고 있지 또 여기서... 다들 나보고 죽는 거 아니냐 물어보더라고 그래도 죽진 않았으니까 어쨌든 잘 마무리했고, 지금 다시 먹고 있으니까. 시차 정 자는, 여기 시차가 없는데? 시차 없을걸? 시차 없을텐데? 왜, 웬, 웬 시차지? 내가 왜 그렇게 미친 듯이 다이어트를 했는지는 차차 알게 될 거고. 차차 알게 될 겁니다. 이거는 여, 몇 시냐고? 2시 35분. 아니.. 시차가.. 시차가 있어.. 있어? 없어? 시차가.. 시차가 어어여 두피 괜찮냐고? 어.. 난 이미 내 머리는 포기했어 그냥.. 모르겠다.. 난내 머리는 포기했고.. 어. 나는 집돌이냐고? 어, 나는 거의 대부분, 집돌이긴 하지. 운동 아니면, 그래도 잘안 나가니까. 아니야. 난내 머리 포기할래, 이제. 어. 대머리 떼고 싶은 거냐고. 대머리는 떼기 싫지. 하지만 어떡해. 안 되는걸. 뭐 어떡합니까. <웃음> 왜 굳이 엄색하냐고뭐 사실 나는 머리 색깔이나 그런 데는 크게, 뭐, 하고 싶거나 그런 게 없어서 시키니까 양거지. <웃음> 뭐... 머리 잘하면 다시 좋아지겠지 뭐... 나는 메이크업이나 이제 헤어 같은 경우 헤어? 스타일... 부분에서는 의견이잘안돼 내가 내가 잘못 보기 때문에 내가 옷을 잘 입는 편도 아니고 그렇다고 꾸미는 걸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의견을 잘안내 그런 데서는 의견 내는 것들은 이제 스타일 쪽에서 이제 옷이 작은 상체 위주로 좀 작은 것들을 만들지 다른 건안내 어? 어제 그 언니가 톡으로 허무 말했냐고 <웃음> 아니 뭐하냐고 물어보길래 너 빼고 다섯명이서 밥먹는다 뭐 논다 하길 했는데 운동하는 소리 들린다고 거짓말치지 말라던데 아 근데 흑, 흑발, 백근발 이뻤는데 백근발이 진짜 머리 상하는데는 진짜 그것만한게 없는 것 같아 백근발은 거의 뭐랄까 백근발은 머리의 생명을 앗아가는 느낌이지 그지? 아무래도 색깔이 이쁘지, 백금발도. 백금발때 탈색을 몇번 했냐면은 내가 그 전에 검은 머리로 덮거나 그랬어가지고 한 여덟 번인가 했을걸? 진짜 나 머리 죽는 줄 알았어. 하루 만에 못해가지고 이틀 걸러서 했거든, 그래서. 네 번, 네번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내가 워라미인 때 이제 백금발이었었는데 머리 살짝 길렀었는데 머리를 또 잘라버린 이유가 앞머리가 싹다 끊겼더라고 그래 <웃음> 그래가지고 잘랄 수밖에 없었었어 그건 어 맞아 이렇게 여덟 번 탄색하면은 허리가 아프더라 이제 그샵 의자에 앉아 있을 때는 계속 탄색하느라 근데 앉아있는게 힘들더라 이제 막 가만히 앉아있어 되니까 막 허리가 아프고 꼬리뼈가 아프고 그러더라고 그래도 나 백근발 할때워라인 때가 두피가 진짜 빨개 었어가지고 근데 지금 다시 돌아온거 같더라고 확인해보니까 음, 지금도 괜찮은 것 같더라고. 두피는 지금 괜찮은 것 같던데 그 이제 헤어 헤어 스텝 분께서 어 두피 빨간 거 돌아왔다고 다 안빨 같다고 하더라고 이제는. 달색은 할 수밖에 없었지. 괜찮아. 뭐야? 소주 논쟁 아니야? 이번엔 소주 논쟁이야? 논쟁이 왜 이렇게 많아진 걸까? <웃음> 소주 논쟁은 뭔데 또? 또 어떤 거야? 소주 논쟁은 약간 깻잎이나 이제 뭐 새우 그런 거랑 비슷한 건가? 도준 논쟁이 뭐야? 그래서 뭔데? <웃음> 그냥 셋이 만나는 거 그만해야 돼이 정도면 나... 그래, 왜 셋이 만나 부스케에서 논쟁이 있는데 왜? 계속 셋이 만나는 거야. 일단 안 된다고 깔고 시작가지고 셋이 술 먹다가 애인이 취해서 방에 들어가면 남은 친구랑 술을 먹는다 안 먹는다. 뭐 무슨 말이지? 왜왜참 뭐야? 왜, 왜 올라왔어? 그니까 나랑 내 여자친구랑 내 친구랑 있데 여자친구가 들어가면그 남은 친구랑 둘이 술을 먹는다 안 먹는다 라고 말하는 거야? 무슨 어 애인의 동성 친아 애인의 동성 친구랑 셋이서 술 마시다가 애인이 먼저 치러 하고 아 아, 그니까, 나랑 여자친구랑 여자친구, 친구랑 이제 술을 먹고 있는데, 그 여자친구가 들어가면 그 동성 친구랑 술을 계속 마시냐고 안 마시냐고. 아, 그걸 물어보는 거야. 애초에 셋 중에 한명 빠지면 안 먹을 것 같은데, 난. 누구죠? 아니, 술을 뭐, 모르겠어. 나는 술을 안 좋아하기 때문에. 애초에 그 둘이 마시지 않을까, 만약에 해도? 나는 안 먹고 싶은데, 술은? <웃음> 아, 근데 술 안주는 되게 맛있지. 술 안주는 진 되게 맛있는 게 많더라고. 나 술은 안 좋아하는데, 술 안주는 좋아하거든. 맞아 전제 조건부터 불발이잖아 <웃음> 난술 안먹는데 왜술 술이 들어온거야 아 요즘 논쟁이 핫한건가 뭐, 논쟁이 이렇게 많지 깻잎, 새우, 막 소주 논쟁도 있고 많구나 술자리에서 제일 싫어하는 맞아 그래서 친구들이 이제 <웃음> 나 옛날에 친구들이랑 술 마실 때는 옛날부터 술을 이렇게 좋아하진 않았으니까 나는 나랑 먹으면 항상 그니까 세 명서 친구 이제 세명이서 가더라도 한 안주 난네개 시켰거든. 난 진짜 그뭐 뭐라 해야 되지 그안술 안주를 되게 막그 자극적인 음식들을 좋아해가지고. 케이크도 있다고? 아 근데 난 근데 술도 안좋고 케이크도 별로 안좋아해 <웃음> 내가 술 먹으러 나랑 그래서 그 친구들이랑 술 먹으러 가면 안주값이 더 나오긴 해 골뱅이 무침 무조건 시켜야 되거든 난 그냥 술을 별로 안좋아하니까 난 민초? 민초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웃음> 사실 논쟁이 없어지려면 셋이 안 만나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냥 둘이 만나면 되지 왜 자꾸 셋이 만나 왜 귀여워해? <웃음> 아아리 그만해 는 우리 집에 있는 우리 집에 있는 우있잖아 면도 안 했냐고? 나 면도 안했는데 지금 나갈일이 없으니까 나갈일 없어도 연동 안했지 내가 좋아하는 안주? 안주는 뭐 골뱅이무치 안주는 다 좋아하는거 같은데 그래도? 다 맛있잖아 응 음, 맞아 지금 수염 많이 났어 하지만 그래도 보여줄 수 없어 <웃음> 매운 거잘 먹냐고? 나 매운 거잘 먹지? 야 매운 거 좋아해 아 근데 요즘에 매운 거나 그런 거 먹으면 땀이 나더라 아 근데 대낮인데 안주 얘기하는 게아 뭔가 안주는... 아, 뭐라 해야 되지? 그냥 안주라는 느낌이지 사실 그냥 맛있는 음식이야 나한테는 <웃음> 파인애플 피자 좋아하 파인애플 피자는 먹는데? 맛있잖아. 맞아. 나한테 안 주는 야식 같은 느낌이지. 아니, 닭가슴살이랑 소스를 왜 먹어? <웃음> 진짜 최악의 조합인데? 건강식과 안 좋은 음식을 같이 먹는 거잖아. <웃음> 안주도 술 없이 먹으면 그냥 음식이지, 뭐. 어. 김건학 이혼해라고? 아니, 뭐, 닉네임은 동주 와이프라 되는데, 나랑 이혼했어, 뭐할 건데? <웃음> 아니, 동주 와이프님 동주 와이프인데 어떻게 나랑 이혼을 해요? <웃음> 결혼을 해야 이혼을 하는 거죠 예? <웃음> 사귀는 게 아니라 결혼부터 하고 들어가는 거 지금 아 시험 본다고? 아 시험 보는구나 이제 너무 이제 시험 볼때 항상 나도 그랬었지만 되게 긴장을 많이 하고 아는 문제도 이제 잘안 보이고 그러더라고 너무 걱정하지 말고 하던 대로 그냥 뭐 차, 차분하게 하면은 잘할수 있을 거야 화이팅 잘할수 있어 진짜로 응 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대신 시험 기간이니까 얼른 공부하러 가. 공부하러 가야지. 이제. 공부하러 가야지. 할수 있어. 괜찮아. 여보 자기야 결혼을 또 한다고? 내가 있는데 근데 닉네임이 권하기 장모님 따님이면은 우리 엄마의 딸이라는 건데 그럼 나랑 가족 아니야? <웃음> 아닌가? 아니, 잠만 권하기 장모아아왜 이렇게 헷갈려 이거 나의 장모님 음 음나이참아 미안하다 <웃음> 아 미안하다 내가 잘 이해를 잘못한거 같애 <웃음> 미안 미안 어 내가 이해를 잘 못한 이해 이해를 못 했네 아우 저렇게 어렵게 해놨어 <웃음> 이해를 못 했네 아 내가 돌려 말하는 거잘못못 해가지고 어어 어. 미안, 미안. 내가, 내가 이해를 잘 못했네. 빙구라니. 미안하다, 미안하다. 내가 내 이해를, 이해를 해보했어 아, 내가, 아, 아, 돌려 말하는 게 어렵네. 아, 미안하다. 미안, 미안해. 아,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꽃가루를 날려 한 소절 불러달라고? 이 지금 이오소리로 지금 투까까 <웃음> 어. 아, 아, 아, 음, 려 음, 음, 음. 아, 아, 뭐 되는데. 아, 아, 음음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가 목이 다 잠긴 것 같네 오늘은 좀더곧날을려 <웃음> 버전을 불러달라고 나내불불 불 버전 가사를 몰라 이거 또 핸드폰을 또 이거 가사 보러 나가면 이게 또 끊긴다니까. <웃음> 그러면은 <웃음> 그러면 또 끊겨 이게 퍼키 분들 노래 아니야? 아 퍼플키스 노래? 맴맴맴 말하는 건가? 노래 되게 좋던데. 머리 수에맴맴맴 이번 컴백을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오 였던 거같아 나는 <웃음> 어 나는 오였어 어, 나중에 이제 뭐 나오면 알겠지만 내가 그때 프레를 다시 해줄게 어. 어 내가 그땐 풀을 다시 해줄게 오? 였어 난 오? 나 그땐 이것던거 같애 아 메미라니 <웃음> 메미라니 저기요 메미라뇨 긍정인지 부정인지는 아마 그때 내가 설명을 해줄게 <웃음> 진짜 나는 그냥 딱뭐 단어도 말고 그냥 딱 한마디로 표현해면 그냥 오딱 이거였어 아니 오 숫자 5 말고 오라고 <웃음> 뒤에 물음표에 대 캠표야. 어둘다둘 둘 다였던 것 같은데. 아뭐 이건 나중에 제가 노래가 나오면 따로 이제 알려줄게 다시. 음 다시 알려줄게. 또 말했다가. 그건 실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점점점 <웃음> <좀, 좀> 아니냐고? <웃음> 처음에는 뭐 글을 쓸 수도 있지 아 몰라 지금은 지금 안 말해줄 거야 <웃음> 몰라 지금 지금은 말을 못하지만 아 이거 아난 그냥 어 뭐, 예, 객관적이 아니라 주관적인 생각이었으니까. 어. 음. 여기 딱 그냥 주관적인 생각이었어. 난. 음. 춤은 어렵기보다는, 하, 뭐라 해야 될까. 아, 내가, 이거 잘 모르겠는 게. 되게 힘들었거든? 근데 이게 내가 안 먹어서 힘든 건지 아니면 그냥 원래 힘든 춤인지는 모르겠는 거야 음. 응. 내가 이게 안 먹어서 그걸 주기가 힘들었던 건지 아니면 그냥 안 먹어 힘든 건지는 잘 모르겠어 내가 안 먹고 춤췄으니까 나는 반불 이상이었지 그래도 어 근데 이먹 진짜 안 먹어서 그런건지 아니면은 그냥 원래 힘든건지 모르겠더라구 잘 시켜먹지 그래도 지금은 어. 아니 내가 단수 까지 하니까 이게 입이 바짝바짝 마르고 아무리 춤을 춰도 몸에서 땀이 안나 수분이 없으니까 이게 진짜 장난 아니더라고 탈진이 오겠더라 진짜 음 그래가지고 뭐라지 땀이 안나 땀이 어. 이게 진짜 <웃음> 하 정말 노력을 했지 이것도 나중에 나오면 풀어야겠다 아 지금 다 풀면 나중에 풀게 아무것도 없더라고 나중에 내가 나중에 이것도 나오면은 다 풀어줄게 등짝맞자고 <웃음> 나중에 다시 한번 나오면은 그때 풀어줄게. 아, 의상에 노출은 없어. 여기까지 더 이상 말은 할수 없어. 미안. 나중에 이거랑 오 풀어줄게. 어, 혹시 모르니까 그때 나한테 또 얘기해줘야 돼. <웃음> 그때가 67kg 였지. 내가 원래, 원래도 체지방이 많이 없는 편인데. 체지방을 8? 7에서 8까지 빼고, 이제 근육량만 있다 보니까. 음, 그렇더라고. 내가 원래 근육무게하고 그런 것 때문에 75까지 나왔었는데 감량을 67에서 68까지 뺐지 체지방인 7에서 8 나오고 <웃음> 거의 투올라시랑 비슷했을 걸 아마도 어뭐자투올라보다 조금 더 빠지긴 했지 체지방은 몸무게는 비슷한데 투올라트라 체지방은 체지방은 거의 발키리 때였을 걸 아마 발키리 때 보니 근육량 좀 있으니까 는 그나마 나왔던 거지 거의 뭐 그랬었지. 자이 얘기는 여기까지다 <웃음> 그만 여기까지 얘기하고 여기까지 얘기해야지 나왔을 때또 얘기할 게 있지 그래 재밌잖아 두 분들도 여기까지 얘기하고 또 나오면 내가 그때 얘기해줄게 <웃음> 괜찮아 그래도 요즘 잘 먹고 있는데 뭐 오 어... 오늘? 오늘도 좀이 운동해야지. 좀 이따가. 어제는 등 했으니까... 오늘은... 이제... 대응근 조개랑 어깨랑 같이 해야지 뭐. 근데, 지금 잡을, 막간, 그렇게 빼놓고 몸을 좀 만들어 놓으니까, 많이 먹긴 하는데 예전처럼 그렇게 많이는 못 먹겠더라. 뭔가, 뭐 아깝다고 해야 되나? <웃음> 아깝다고 해야 되는 건가? 하여튼, 그래가지고 엄청 많이 먹겠더라. 많이 먹긴 먹는데도. 보통 몇 세트냐고. 나는 한 운동 만약에, 이제, 등상부 운동할 때는 그 운동, 하나, 하나 운동만 7세트씩? 이제, 덤벨로 하면 은 20배씩, 7세트씩 하고 있어, 지금. 어, 몸 만들어 놓고 먹으려니까 좀 아쉽더라고. 그래가지고, 야, 또 많이 먹긴 해, 많이 먹긴 하는데. 뭐, 예전처럼 마구잡이로 엄청 먹긴 그렇더라고. 아, 뭔가 아깝다, 아까운 것 같아, 어. 음, 아주 뭔가 되게 아깝더라고. 아니, 운동 오늘은 좀 달려고. 지금 말고, 어, 아주 아깝더라고. 만들어 놓고 하니까. 그래서 적당히 먹는 거지, 뭐. 많이 먹는 거좀 아깝긴 하더라구.. 고 확실히.. 아 맞아 하인이랑 소영이랑 육회 참치 먹으러 갔었지 아니 참치는 먹고 싶대 원래 육회하고 연어를 먹을라 했는데 근데 막상 참치는 <웃음> 딱한번 시킨 거 밖에 안 먹고 육회만 계속 리필해서 먹었잖아 나는 육회나 참치나 뭐 연어나 그 초장 찍어 먹고음 난 거의 다 그러는거 같아 점심 뭐 먹었냐고? 아까 카레 먹었어 카레 <웃음> 아니 육회가 맛있지 오랜만에 먹으니까 아, 나 죽은 안 좋아하는데 흰죽은 초장이 먹어야 그나마 먹을 만하던데 간장 고소하고 맛있지 하지만 나는 초장을 더 좋아해. 채소? 채소를 왜 먹어 육회와 고삼치 먹는데? <웃음> 그걸 먹으러 갔으면 그걸 먹으러 가는 거지. 음 맞지. 최수요아나 그래도 7, 8kg 뺄때는 채소 먹었었어 오이나 그런거 생으로 계속 씹어 먹었지 아나 무스는 별로던데 난 무스는 별로 안좋아해 어. 육회, 배, 아 그건 맛있지 맞아 <웃음> 아, 배는 뭐? 배는 야채가 아니잖아. 배는 과일이잖아. 그니까, 그 이제 육회를 먹으면서 아삭거리고 달달한 게 같이 들어오면 맛있으니까 배를 먹는 거지. <웃음> 상추 깻잎은 좋아해 근데 양상추 양배추를 안좋아하는거지 아, 양상추도 그래도 샐러드 뭐 닭가슴살러드 먹을때먹는데 양배추는 진짜 싫더라 어 흰색 뭐 양배추 약간 이런거 싫더라 오이 먹지, 근데 고고 오이랑 고수는 너무 다른 거 아니야? <웃음> 오이랑 고수는 너무 다른 거 아니야? 나 고수 싫은데? 아, 내 양배추를 왜 싫어하냐면 내가 옛날에 진짜 피부가 너무 안 좋았을 때 양배추 즙을 내서 줬었어. 그 전학원에서 양배추를 즙으로 만들어서 줬었는데, 그때 너무 잘못먹어가지고 어, 어 양배추즙을 끓여줘가지고 그때 잘못먹어가지고 내 양배추 진짜 싫어해 아 음, 어, 진짜 그 양배추즙 잘못먹으면 진짜 와 속이 울렁거리더라 그냥 양배추즙이 그게 피부에 좋다고 해서 그거를 뭐 안먹어 그냥 싫어 <웃음> 아 드라우마야 진짜 양보치 즙 냄새가 너무 그거 아니었으면 양보치쌈 좋아했을 수도 있을텐데 양보치 즙을 오 아, 취향은 존중하겠고 나는 진짜 역하더라고 나한테는 어 그래서 못먹겠더라 어 잠시만 아 전화가 아니라 이거 우리가 경리 중이니까 그 위치 확인을 해줘야 돼 가지고 아니야 전화 전화는 아니야 그 전화는 아까 했고 그 뭐냐 I'm here 이라는 그 위치 확인을 해줘야 되는 거야. 어 이번엔 전화는 아니고 그 위치 확인 눌러주세요 할때암휴어면 하면 그 위치 확인 되더라고 아니 오늘 아침에 <웃음> 아침에 그 뭐냐 30초 동안 카메라 쳐다보느라고 <웃음> 진짜 저는 아침에 했지 어. 아니야. 근데 뭐일본으로뭐 그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뭐 얼굴 찍고 가만 있으면 되던데. 어. 맞아 맞아. 정리 확인 그런 거. 수학시험 몇 번으로 찍을까? 현실적으로 만약에 내가 공부를 안 해서 이걸 찍어야 돼. 그럼 진짜 한번으로만 한 찍어 딱 보고 아몇 번을 았다나 같은 경우는 어왜냐면 내가 그때 알기로는 친구 중에서 찍는다고 한 번호가 아니라 막 여러 번을 찍었는데 아 진짜 신기하게 빵 쳐맞았더라고 그치 근데 3번이 3번이 그거긴 하지 <웃음> 3번이 국룰 아니야? 찍을 때? <웃음> 가운데 걸로? 그러니까 그래서 찍을 거면 무조건 한간, 한 군데로 찍는 게 나아 여러 개이 여러 가지 뭐 점수 잘 맞으려고 여러 가지로 찍었다가 빵점 빵점이라는 숫자를 받을 수가 있거든 줄 세우자 다 찍어서 30초 받았다고요 대단한데 경험도 많이야 난 찍을땐 적어도 한한숫자로말 했어 일관성 있게 <웃음> <웃음> 왜냐면 아, 뭐한 숫자로 찍으면 하나라도 맞겠지 설마 누가 문제를 답, 답을 뭐야 하나라도 안 하겠소굴 그러니까 아뭐 찍을 생각하지 말고 공부를 열심히 잘하면 됩니다 여러분 예. 찍는거 그렇게 좋지 않아 어. 아, 나도 수학은 싫어, 근데. 솔직히 말하면 수학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 어떻게 결국 우리가 할거는 사회에 나와선 더쌤, 뺄쌤, 곱쌤, 나누기만 잘하면 되는데, 그 루트를 왜 씌우고 벗기고 하는지 모르겠고. 아니, 사회에 나오면은 애초에 아 우리가 뭐다 계산하는 게뭐 더쌤, 뺄쌤, 곱쌤, 나누기지 뭐. 그왜 씌워? 위에걸왜 씌웠다 벗겼다 하고 막 분수 왜 하고 있는지 모르겠고 아 그지 않아? 결국은 그 수업 우리가 하는 게다 그런 것들인데 아니뭐 별제 가서 계산하러 가는데 루트 씌워가지고 뭐할 거야? 그걸 왜? 그걸 왜할 거야? 결국에는 뭐 얼마입니다 하면 계산하고 뺄셈하고 곱셈 나누기만 하면 되는거지 뭐왜왜 왜 하고 있는거야? <웃음> 아 미안 미안 미안 공부하고 있구나 미안해 미안해 할수 있지 싫을 수 있지 해야지 뭐 필요하니까 하는거 아니야 맞잖아 어할수 있지 아 그지 그지 열심히 열심히 하면 돼 그만큼 너무 부담을 갖지 말라는 얘기였지 내 말은 어. 괜찮아 괜찮아 그만큼 음? 걱정하지 말라는 거지 그래 늦었어 이미? 미안하다 늦었구나 <웃음> 아니야 열심히 하면 되지 뭐 문제야 어. 할수 있어 무슨 과목 제일 좋아했냐고? 체육 <웃음> 빼고? 없는데? 그러면? <웃음> 없는데? 어떡하냐? 없는데? 아이 그냥 그런 거지 부담 갖지 말라는 거지 어야그 어, 뭐야 왜 자퇴를 추천하고 그래 하지마 학교 잘다니면 좋은거지 자태추천하지마 그래 아니 뭐 인생은 사실 하고 싶은대로 아는거지 뭐뭐 이렇게 어렵게 려실 뭐가 있습니까 다 중요하니까 배우는거고 어 중요하니까 배우는 거고 뭐 공부를 재밌어하는 사람도 있어 운동을 재밌어하는 것처럼 공부를 재밌어하는 유형이 있고 공부를 재밌어하는 유형만큼 운동을 좋아하는 유형이 있고 막다 다르니까 뭐 사람마다 달라 그러니까 뭐 하는 일이 열심히 하면 돼 그냥 뭐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나는 <웃음> 휴자냐고 그래서? 어 <웃음> 나는 난 운동을 좋아해 나 운동을 많이 했으니까 그 복싱도 그렇고 하기도 그렇고 검도 그렇고 운동을 많이 했어 나는 다 각자 사람마다 성향이 달라서 맞는 게 있고 하는 게 있는 거라서 아진짜 그냥 뭐다 각자 이제 원하는 게 있고 맞는 게 있고 좋아하는 게 있잖아 어. 7 k 로뺄 정신력이면 지금부터 수업 배워도 되겠다고? 아 나는 수학은 안 배울래. 그만하자. 어어 뭐야. 볼떨어졌어뭘 지금, 지금 배웠어뭐어떡할거야 뭐 그러니까 뭐 자신할 때 맞고 어울리고 그런 걸 하면 된다는 거지. 음, 그렇지. 평생 함께 운동했는데 멤버 중 누구 고를 거냐고? 그걸 나한테 물으면 안될 걸? 애들은 안 하니까 저기서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 저쪽한테 애들한테 <웃음> 나한테 물어봤자 애들이 안 가? 애들이 안가 러너는 이제 학교 끝날 시간 다 돼가는 건가요? 3시 29분이면 공부 제일 잘하는 멤버는 모르겠다 <웃음> 벌크업 시켜주고 싶은 멤버 있냐고? 아니, 벌크업을 시켜주고 싶진 않고, 사실, 벌크업도 하고 싶은 사람이 하는 거지. 근데, 근데, 뭔가, 동준아, 권위는, 뭐라 하지? 좀 건강하게 해주고 싶어. 그러니까 좀, 이제, 근육량을 조금 늘려주고 싶다는 거지. 몸을 키우고 싶다는 게 아니라, 근육량을 좀 늘려주고 싶긴 해. 그래서 한국에 있을 때 그래도 뭐 동주가 몇번막 운동 알려달라 해서 알려줬거든. 근형을좀더 키우면은 그래도 춤추는데 그런 데는 무리가 안 가니까 많이. 음치 탈출하는 방법 알려달라고? 음. 나는 진짜 엄청 노력을 많이 했었지 난 진짜 엄치였거든 음이라고는 못해 우리... <웃음> 우리 부모님이 넌 진짜 아니다 라고 했었거든 나한테 노래는 진짜 아니다 그랬었던 게 노래를 진짜 못했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 뭐 공부랑 도 비슷할 수도 있지 그냥 하나하나 처음 처음 기초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니까 음 치면은 그러니까 이제 음 맞추고 하다 보면은 뭐 계속 하다 보면 노력하면 되지. 난 절대 타고난 게 없어. 난 진짜 난 진짜 모든 어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 춤도 못 추고 노래도 못 하고 뭐 랩이라고 해봤자 랩도 못 하고. 음 잘할 수 있는 게 없었는데 뭐. 크로스옥터 노력하면 되는 거니까. 타고난 게 없으면 노력을 하면 되잖아. 내가 그래서 학생 때 음악 시간을 제일 싫어했어. 막 평가 보고 노래하는 걸 제일 싫어했어. 노래를 진짜 못해가지고. 어, 아우 난 진짜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했어. 어쨌든 내가 선택한 거니깐 그거에 대한 건 책임을 져야 되니까 노력을 되게 많이 했지 내가 선택했다는 거는 내가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는 거거든 수학? 아난 나는 수학을 선택한 적이 없는데 난 도전 안할 거야 <웃음> 내가 선택한 거에 대한 건 내가 책임지겠지만 내가 선택은 안 해서 수학은 <웃음> 그래 쌤이 피아노 치고 반전 놓고 노래 부르는데 난 진짜 노래를 못해가지고 하고 싶지 않았어나 옛날에 애들이랑 노래방도 노래방 이런 데가잖 학생 때 노래를 진짜 하기 싫었어 나는 어. 노래를 못하니까 뭔가 부끄럽잖아 앞에서 노래 부르기가 못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노래를 부르면 애들이 웃을 게 뻔한데 음. 어쨌든 그래도 일단 결국엔 이 직업을 내가 택한 거니까 책임을 줘야지 뭐든지 춤이든 노래든 랩이든 어떤 거라도 하나라도 더 잘해야겠다 라고 시작해서 했던 게 랩이고 그러면서 이제 춤도 잘 춰야겠다 생각하면서 했던 게 춤이고 랩하고 춤을 하면서 고 이제 또 노래도 욕심이 생겨서 노래까지 한 거니까 맞아 노래만 가면 놀림거리도 고 노래 못하니까 근데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자신감이더라 어난 여태까지 막 춤도 못추어서 난 댄스 동아리 이런 것도 처음에 안 들어갔었거든 중학생때도 내가 춤을 진짜 진짜 너무 못추니까 중학생 동아리에서 들어올래 물어봤을때난 못추니까 안한다고 했거든 어, 아, 진짜 난 그래서 노래하고 막 춤추고 이런 거 되게 싫어했었었어, 원래. 부끄럽잖아, 남무에서 보여진 거. 내가 뭐친거 뻔히 아는데. 그래도 필요한 게 자신감이긴 하더라, 어. 시작하려면 자신감이 있어야 되고, 자신감이 있는 애들이 금방금방 늘더라고. 음. 랩하게 된 이유가 내가 노래를 진짜 못했고, 랩을 좋아했었어 그 당시에 이제 낮게 랩하시는 분들이 있었잖아 가수분들이 그래가지고 어 되게 랩하는 것도 좋아했었고 노래도 너무 못했고 그래가지고 열심히 했지 뭐 그랬다는 거지요 나그 당시 어릴 적에 방영국 님도 좋아했었어, 진짜. 그, 되게 낫길래 아빠시잖아.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되게 좋아했었거든. 그래서 되게 좋아했었지. 좋아했었지. 노래 잘하니까 좋아하거든요난 아, 지금도 내가 사실 노래를 잘한다고 생각은 하진 않아. 어 그냥 음치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하는 정도 why I'm not sure why I'm not sure w 고 y 고 m 고 o t sure why i 도록 하고 있고 좀더 안정감 있게 부르려고 노력하고 있지. 안정감이 있어야지 듣는 사람이 들었을 때 편하잖아 그렇다는거지 뭐 근데 원래 본인한테 만족을 하면은 본인한테 만족을 하면 안돼 사람들이 만족을 만족을 어제 진짜 잘한다라고 만족을 했지 본인이 본인한테 만족을 하면 더이상 발전 하기가 힘들더라고어 그래서 난 나한테 만족을 하지 않아 내가 먼저, 가장 먼저 배웠던 노래? 뭐였더라? 내가 가장 먼저 배웠던 노래가 아, 아 맞아, 크러쉬 선배님이 가끔이란 노래를 어, 회사 인터에 들어와서 배웠던 노래인데 그거 어때? 아주 가끔 그리울 뿐인데, 너 입을 맞추고 널 감싸 안았던 이런 노래였을걸? 아주 가끔 보고 플을 뿐인데, 오늘은 왜 이렇게 눈물이 야, 뭐 이런 거있을 거야. 아, 지금 목이 잠겨서 노래 못 부르겠네. 어, 가끔, 가끔이란 노래였을 거야 음... 이런 노래 배웠었지 그래서 그 당시에 되게 이제 보컬 레슨을 할 때는 크러쉬 선배님 노래를 많이 했던 것 같아 나와 나 언젠간 남이 되어도 영영 탈수 없는 사이 되어도 잊어버리지마 요런 것들 말했던 것 같은데 나이 지금 목이 잠겨가지고 잘안 불러지는데 <웃음> 그래서 어쨌든 뭐 이렇게 목이 잠겼더라도 잘 부를 수 있어야 그렇지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안 되잖아 그냥 노력을 해야지 <웃음> 이렇게 목이 잠겼어도 노래를 잘해야지 잘하는 건데 지금 난 목이 잠겼다고 노래를 못하잖아 그러면 안돼 이러면 안돼 이러면 안돼렇하는 거지 어쨌든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고 다치지 말고. 아니 내 아는 친구가 집문 앞에서 집 앞에서 나가려고 나갔다가 집문앞턱 걸려가지고 코뼈가 부러졌더라고. 진짜 위험하더라고. 어 아니 집 앞. 아니, 바보다 집 앞에서 문턱에 걸려서 코뼈가 부러졌대 그래가지고 어쨌든 몸조심하고 다치지 말고 오늘 하루도 화이팅하고 좋은 하루 보내요 나는 그만 켜보도록 할게 좋은 하루 보내두분 몸조심하고, 밤에 추우니까 난옷 따뜻하게 입고. 야, 안녕. 주문하러 <웃음> 보내.